Good, a e t u u p o b u t t e r 그게 안 되지 혼자 찍는 게. 제가 마지막 볼링장 간게4년 전, 3년 전. 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민규가 아육대에서 볼링 쳐야 돼가지고 연습하러 다니면서 같이 갔던 것 같아. 그때 마지막인 것 같아. 이렇게 촬영 때문에는더 좋네요. 멤버들이랑 같이 보고 싶고. 저요? 아니요. 아 기본은 치는 것 같은데. 막 민규처럼 막 이렇게 회전을 줘서 막 치고 그러지 못해요 배운 적이 없어서 제가 그 향수를 모은 취미가 있었어요 근데 엄청 파란게난이 뚜껑이 너무 파한것 같아요 자석이 네 몇번더 찍다 보면 적응 되겠죠? 그냥 아직까지는 계속 멤버들 함께 찍고 싶네요. 한번 찍을 때마다 어려워. 아, 고생입니다니다 네, 싱글입니다로구독을니다습니다 아, 구독입니다. 아, 구독입니다. 아, 구독입니다. 아, 구독 아, 하는건캐 아, 들 아, 실 거예요 그래서. 스케어들랑 함께 향수 제품을 찍게 돼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싱글즈를 찍게 돼서 너무 좋았고 현장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편하게 부담 없이 잘 찍었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그냥 평범한 스튜디오가 아닌 볼링장에서 찍었는데 어,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서 먼저 쓰였고 정말 다양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랑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